안녕하세요. 아, 문제 푼이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근데 문제를 어, 다른 때하고 다르게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안낸것 같은데 <웃음> 엄청 문제를 풀어놓으시고 보니까 전번 주에는 전번 제가 이제 심기일전 할 때는 문제가 조세 총론만 하면서 문제가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도 어, 만점 맞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다 맞으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만점은 없어요 자, 다 맞으신 분안 계시고 어, 최고 점수는 어, 90점 대 나오신 분이 한분 있어요 90점 한분 20문제니까 네. 한 점당 2.5가 되겠죠? 아, 5점, 5점. 5점이니까. 5점이니까 두개 틀리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50점이면. 90점 정도 맞았으니까, 제일 90점 맞으신 분이 한분 계시고, 40점 대 밑으로 맞으신 분이 지금 16명이 계세요. 과락이란 이야기예요 지금은 과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를 푸실 때 내가 문제를 다 풀었고 못 풀었고 이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가 내가 알았냐 몰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문제를 지금 틀렸다 해서 틀렸다 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틀리고 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이해만 해 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긴장했나봐요 망했어요 그러면 긴장하면 당연히 망하죠 그렇죠? 예? 긴장하면 진짜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은 연습처럼 편하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습할 때 너무 빡세게 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는 진짜로 연습한 것처럼 가볍게 시험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수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네요. 점수 확인은 제가 오늘 저녁 8시 이후에 밴드에 실명 공개해서 성적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하고, 문제하고 성적표하고, 그, 이, 지금 이 파일, 자,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전부 다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성적 분석표가 지금 데이터 분석표가 벌써 나왔어요. 어떤 문제에 어디다가 정답을 했는지, 요런 것까지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엑셀 파일을 밴드에 오늘 한 8시 이후에 들어오시면 제가 8시 후에 거기다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다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웃음> 그래서 어떤 분은 성적까지 공개, 실명으로 공개한다니까 헉 그러네요. 아우, 긴장할 거 없어요. 어차피 아, 안 돼요. 그랬어요. 안 되기는 뭘안 돼요? 성, 시험을 봤으면 성적은 공개해야죠. 자녀들한테 안 보낸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 문제를 한번 해설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설을 해볼 텐데, 아, 이게 너무 일주일 딱 지나고 2주 지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러니까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반복을 반복을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반복하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보면서.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보죠. 자, 1번부터 한번 가 봐야지. 1번 문제는 정답 비율이 39% 나왔어요. 그럼 39% 나왔는데 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39%라는 이야기는 틀리신 분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1번을 답을 어디다가 답을 체크하셨냐면 답을 어, 3번 두개다 체크를 하셨어요 3번 두개다 체크하셨어요 그럼 이제 용어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몇 개인가 내가 분명히 풀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풀수 있는데 풀수 있는데 있는데 내용에서 약간 뭔가 한 가지만 잘못되면 개수를 못 푸는 거예요 그냥. 특별징수 의무자는 그랬어요 이걸 해석을 하면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가 내 것을 해야 된가요? 남의 걸 받아서 그래야 된가요? 남의 걸 받아서. 저다의걸 받아서요. 남의 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경우. 남의 걸 받아서 내가 전달을 하니까.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니까 그 사람은 요 납세의무자에는 그랬어요. 납세의무자는 남의 것 그래야 된가요? 내것 그래야 된가요? 내 것. 여기가 내 것. 여기는 내 것. 여기는 남의 거. 그러면 남의 세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내, 내가 내야 될 납세 의무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해결했죠? 여기까지 맞았죠? 해결, 포함하지 않지만, 납세 잘하는 사람은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두를 포함하니까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두에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맞았어요. 기억 권에서 여기서 틀려버리면 문제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두 번째, 지방 자치단체 징수금이란 그랬네요. 그러면 징수금 그럼 얼른 세 가지로 동그라미를 딱 쳐가놔야 돼요. 지방세, 재납처분비, 가산금. 가산금을 말해요. 공과금이 아니에요. 가산금까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니은 탈락. 자, 니은 탈락. 디급번에 보통징수란 그랬어요. 그럼 보통징수, 그러면 바로 뒤에는 누가 하고 따라붙으라 하겠는가? 세무공무원. 편의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틀렸네. 편의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앞에는 특별징수가 나와야 돼요. 특별징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통징수 해놓고 뒤에다가, 뒤에다가, 요. 편의상이라고 썼으니까 니은도 탈락이요 이런 게 니은도 틀렸어요. 징수할 세개 일정 금액 이하다.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걸 여기서 소아 버린 거예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는데 소액 징수 면제는 이하가 아니라 미달, 미만. 미달. 일정 금액에 미달했을 때, 그 미달한 세금은, 미달한 세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총몇 개밖에 없는가? 한 개. 한 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던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1번부터 문제 박스로 넣어놓고, 개수로 문제를 탁 내버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1번부터 잃어버리면 그런데 실제 시험이 본 시험에 가서도 이렇게 1번의 박스 문제 개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실 때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아 내가 지금 어디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잘못 알고 있는 지문을 그 지문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은 이제 해결하셨어요 이제 2번 문제로 또한번 가보죠. 자, 2번. 2번 문제는 정답률이 77%가 나왔어요. 오, 그러면 이제 거의 이거는 맞췄을 것 같네요. 2번은 이제, 이번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납세음의 성립시기 그랬어요. 성립시기. 그럼 언제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는가? 세금 계산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랬어요. 준비는. 취득세는 그 물건을 취득할 때자 취득할 때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문제를 풀 때는 무슨 글자를 가지고 풀어라 그랬는가요? 지방의 소비세 혹시 아시는 이제그 여기 지금 유튜브 지금 여,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소비세가 나오면 무슨 글자를 보고 풀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글 한번 써보세요 여기 그렇죠 소비 소비 요, 소비 소비라는 단어 자, 제가 이제 물건을 소비했다 그럼 물건을 소비하면 우리 물건을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 무슨 세를 낸다 그랬는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요 소득세 틀렸잖아요 소비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면 지방소비세도 따라서 그랬어요 에이, 그 소득이 아니라 소비를 가지고 풀어야지요 무슨 그 소득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득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연결할 때 소비 물건을 내가 팔면 물건을 소비하면 소비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하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2번은 여기가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틀린 거예요 <웃음> 그렇죠 소비요 급하게 쓰네요 소득 봐요 너무 급하니까 소비를 소득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아는데 여기서는요 이 소비라는 글자를 아는데 이 소비가 부가가치세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를 보고 얼른 이 소득이 틀렸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소득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등록 면허세는 뭐할때 그러면 된가요?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성립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날 재산세는 6월 1일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그랬으니까 지방교육세는 내가 알아서 그런가 나는 따라서 그런가 따라서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나는 따라가는 세금이에요 나는 따라만 가는 세금이니까 본래 세금이 성립이 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요 정도 문제는 정답률이 대략 한 7, 80% 나오는데, 요게 77%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풀으셨다는 야이예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요걸 딱 맞춰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봐요, 이제. 자, 문제 3번은, 3번은 정답률이 45%가 나왔어요. 그러면 45%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또, 선생님, 왜 이러세요? 하나는 박스, 하나는 문제, 하나는 박스. 왜 자꾸 이렇게 개수 문제로 이러실 거예요? 나 다음 주안올 거예요. 이제,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어쩔 수안 돼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이런 연습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이 이거니까. 그러면 양도 단계에서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냐?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요세 개를 써 놓고 여기에다가 요세개요이 세금들이 여기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요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때는 언제나 양도 단계가 나온다고 양도 단계 하나만 공부하지 마시고 취득, 보유, 양도 세 가지를 세 개를 동시에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동시 연습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을 위해서는 농촌을 위해서는 취득할 때만 농촌을 이 해야 된가요? 보유, 양도 모두 농촌을 이 해야 된가 아니 농촌 생각은 농촌 생각 언제나 해야 된가요? 내가 어떨 때만 해야 된가 언제나 하셔야 돼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언제나 생각한다 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농어촌은 언제나 생각한다 자, 농어촌은 언제나 생각한다 어, 너무 간단하잖아요 농어촌은 언제나 생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의 교육세는 지방의 교육세와 지방 교육 소비, 소득세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지방의 교육세와 지방의 소득세는 요게 시험의 정답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답이요. 그럼 지방의 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올 수 있고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에 양도 단계는 절대 안 나와요. 지방의 소득세는 지방의 소득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올 수 있고. 지방 소득세 보유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그래서 지방의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고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나옵니다. 그러면 종합 소득세도 종합 소득세도 누구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지방 요 그대로요. 요. 요.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올 수 있다. 보유와 양도. 그렇죠. 보유 단계. 그러면 취득 단계는 안 나오고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나오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무엇하고 있으면 그런가요?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자, 인지세. 인지는 인지는 붙이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 쓸때 붙이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는 취득할 때 계약서를 쓰는가요? 양도할 때 계약서를 쓰는가요? 취득할 때? 양도할 때. 그래서 취득할 때, 양도할 때 보유는 x. 자, 됐죠? 자,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 풀때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그러면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냐 그러니까 양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또이 문제에서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가지고 단계를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때 이렇게 세금이 딱 나오는 순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 단계는 반드시 세 개를 한꺼번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같이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완전나 같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이제 5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 4번 가보죠 이제 자, 문제 4번은, 음, 정답률이 25%가 나왔어요. 문제 4번은 정답률이 25% 나왔는데, 지금 틀리신 분들은 전부 다 2번을 찍었어요. 틀리신 분들은 주로 2번을 찍어가지고, 2번을 찍어서 거의 대부분 다 틀리셨어요. 이렇게 정답률이 낮으면, 이렇게 정답률이 낮으면, 혹시라도 제가 문제를 잘못 출제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수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걸찾으라 그랬어요 옳은 거 그럼 가산세는 가산세는 그러면 의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오 여기는 맞았네 의무는 자 의무 하나 맞았어요 두 번째로 가산세는 세금의 목록입니다 오 맞았네 여기까지 맞았네 가산세는 세목으로 한다. 단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본래의 세금을 감면하면 본래의 세금을 감면하면 가산세라는 건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오 끝에서 틀렸네.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 틀렸어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를 안 했어. 자, 신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생각 잘 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왜이번을 많이 틀리시냐면, 조금만 생각하면 풀수 있는데, 생각이 한 단계, 가다가 한발 뛰다가, 아짜 하고 속아버린 거예요 야, 왜 속았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가요? 나는 선택해서 신고하는가요? 선택 선택,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선택 그러면 내가 선택이라는 것을 너왜안 했어? 너 신고 네가 왜안 해? 네가 해야지 왜안 해? 그러면 네가 신고를 왜안 해? 그러면 나는 아니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뭔상관 있어. 나안 해도 돼. 나안 해도 돼. 나안 해도 돼 그랬어요. 그럼 선택해서. 그럼 내가 신고 안 한다고 정부는 너 신고 안 했다고 막 뒤통수 때려버리고 막집 받고 할수있겠는가 없겠죠. 그럼면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은 선택이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에게 벌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했어 내가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선택했는데 갑자기 과소 신고를 해버렸어 내가 신고하되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신고해버리면 그때는 과소 신고했으니까 과소 신고 가산세는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건 나온다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나오는 거야 신고 안 하면 정부에서 결정한 것대로 세금을 계산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무신고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으로 가보죠. 신고 당시에 어, 소송, 어, 소송, 이건 들어봤죠? 소송 중에 있어.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내가 이길 건지 질 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죠? 내가 소송 중에 있으니까 내가 이길지 질지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지금 신고 안 했어. 소송 중에 있는 상태로 과소 신고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는 물려야 된다, 안 물려야 된다? 물리면 안 되죠.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가수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오, 3번도 틀렸네. 그럼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4번에다가 4번에 4번에 하신 분은 딱한분 계시네. 답을 제출하신 분 중에 딱한 분만 4번을 택했어요. 자 4번 가보죠. 사기. 사기. 사기 치다 걸리면 사기 치다 걸리면 뭐 해버린다 있는가요 바로 사형시켜버린다 그랬죠. 사형 오형이 아니라 사형 어, 또 틀렸네 50%가 아니라 40% 사기 치다걸리면 오형을 시켜버린 게라 사형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사형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5번 가봐야죠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인데 제가 질의 해신 자 이거는 제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 제가 요잘 모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랬더니 정부가 네 앞으로 가세요 해석했어요 정부가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부가 답변을 그냥 앞으로 가시면 돼요 하고 답변을 해줬어 자 답변해줬어? 근데 앞으로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세무서중에 뒤통수를 확 때리면서 너왜 앞으로 가?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네가 앞으로 가라겠잖아 내가 물어보니까 네가 앞으로 가라기 놓고 왜 때리냐고 그러면 정부가 해신을 하고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정부가 답변을 했어 그런데요 해신에 따라 신고 납부를 했어 그런데 내가 신고를 잘못했다네 내가 지금 잘못 내가 지금 잘못해서 잘못했는가요 아니면 정부가 알려준 대로 했는가 요 그렇죠 정부가 알려준 대로 했으니까 내 잘못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정부가 그렇게 하라겠잖아 네가. 네가 앞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간거 아니냐. 근데왜 때리냐고. 아니, 왜? 왜 네가 나를 막 때려? 그러고 다시 과세 처분해버리네. 세금 다시 물려버린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말해야지. 처음부터 똑바로 말해줘야지. 왜 잘못된 걸로 말해줘야 고 내가 잘못 가겠냐. 그렇더니 그거 내 맘이지. 그럼 내가 정부 공무원을 믿겠는가, 못 믿겠는가? 못 믿죠. 그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입회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답변을 할때 잘못된 답변을 해가지고 내가 정부 답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행했으니까 그대로 행했으니까 정부는 나에게 가산세는 물린다 못 물린다. 그렇죠.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다른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어, 이렇게. 해. 글쎄요,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저녁에 갑자기 아빠가 와서 너왜 이렇게 했어? 엄마가 하라겠네이 새끼 뭘 이렇게. 한다. 엄마가 그렇게 하라겠는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때리면 되는가 안 되는가? 절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려줘가지고 내가 잘못된 대로 갔더라도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물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다른 자격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여기다 붙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너무 어려워해 버리신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찾는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 가면 당황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나중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충분히 아마 풀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본 시험에서 가산세가 언제나 가산세가 지문이 두줄세줄 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문제로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가산세 한 문제로 나왔을 때요 정도 수준으로 가산세가 시험에 나와요 요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수 있으셔야 돼요 충분히 풀수 있어야 돼요 <웃음> 이제 문제 5번으로 가보죠 문제 5번은 또 정답률이 48% 나왔어요 아, 이것도 반절이 틀리셨네요 반절이 틀리셨는데 여기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사실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정답을 틀리신 분들은 골고루 틀리셨어요 어느 한 군데에다 아주 몰아서 틀렸으면 그걸 설명을 하는데 하나씩 하나 틀려 전체를 다 설명해야 돼요 지금 납세무에 성립이라는 단어와 확정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의 준비 단계를 성립이라고 준비, 그러면 세금 계산을 언제부터 세금 계산을 시작하는가 준비하는 것을 성립이라고 확정은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걸 확정이라고 그래요 확정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확정이라고 하고 성립은 지금 세금 계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을 성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이제 지문 가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네요.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세의 납세의 무는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성립. 증여세는 그 증여 재산을 무엇하는 때 성립하는 거고. 그렇죠. 취득. 증여에 가여 그 재산을 취득하는 때요.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요. 원천 징수라는 용어를 썼네요. 그러면 원천 징수라는 용어를 딱 썼어요. 원천 징수. 그럼 원천 징수는 뭐할 때요? 그럼 내가 돈을 돈을 줄 때요. 돈을 줄때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요. 여 많았죠.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그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3번. 취득세는 취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안해 버렸네. 그럼 내가 취득세를 신고 안 하면 내가 신고 안 하면 누가 세금을 계산해 주니까? 정부가 정부 내가 하나면 정부가 계산해 주는 것을 무슨 방식이라 하던가? 보통 징수, 여기 보통 징수예요 그러면 보통 징수 방식이니까 보통 징수의 확정은 우리 확정은 신고납부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통 징수에 대한 확정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할 때, 결정할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한 후 신고네요 충분히 풀수 있겠죠 양도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기한 후 신고해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데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니까 정부는 그걸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확정의 효력이 없다. 됐죠.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이 정도는 맞춰낼 수 있어야 돼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은 없어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5번에요 5번은 수정 신고네요. 어, 이거 처음 보는 거죠? 어? 이걸 한번 익혀보죠 이제. 수정신고라는 것은, 수정신고는 뭐냐 면 이미 있었던 자료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미,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상태를 수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신고서가 들어가도 이미 들어있었던 그 신고서를 수정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은 돼 있다, 안돼 있다? 돼 있다! 어, 오, 희소하셨네요? 그래서 수정신고는 확정효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수정신고를 하면 이미 앞에서 확정이 돼 있는 거 있죠? 이미 신고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정해서 들어가면 이미 앞에서 확정된 것에는 다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천번 지문일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 다섯 개 지문 중에 한 줄이나 두 줄씩을 전혀 못 보던 지문을 갖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전혀 전혀 못 보던 게 나오면 우리 제가 수업시간에 이런 말한번 했죠 자,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어, 나하고는 어디 좀 같이 갑시다 하고 손 내밀면 손잡고 가라 그랬는가 가지 말아라 그랬는가 가지 말아라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런 거 전혀 못 보던 것이 이걸 답이라고 여기다 체크해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예요 그래서 지금 5번에 5번에다가 지금 어, 모르는 사람 손잡고 가는 사람이 지금 9분이나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고 좀 나고 좀 갑시다. 그러면 손잡고 딱 따라갈 사람이 지금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치요? 그럼 따라가면 내가 온전하겠는가? 나는 그냥 잘못 잘못 될 수도 있겠는가? 잘못 될 수도 있어. 절대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다 모르는 게 나오면 전혀 처음 봤던 지문이 나오면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요 생각만 먼저 해 주시면 돼요 자, 5번이 딱 끝났어 그랬더니 갑자기 6번에 또 개수 문제가 또 나오네 아 이거 아주 작정하고 내버렸네요 요? 개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내는 이유가 한 개라도 모르면 풀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하도, 하도, 예, 지금 강의하면서 뭐라 하니까,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아니, 이게, 예, 복은 많이 받겠죠. 복은 많이 받겠는데, 근데 저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아니라, 34회 시험에서 세법 점수 많이 맞으세요. 네, 이게, 이게 제 인사예요. 세법 점수 많이 맞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툴립님은, 그런 그랬더니, 네, 그랬네요. 점수 많이 맞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이제 점수 잘 맞으셔가지고 합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6번 가보죠.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랬어요.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그럼 동그라미 치면 돼요. 납부, 충당, 부가취소 오, 소멸됐어요. 돈 내버렸죠. 돈 내버리고 충당. 돈 내버리고 충당했으면 이건 소멸됐어. 부가 취소가 돼도 소멸됐어. 두 번째로, 완성. 완성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완성이 나오면 무슨 글자하고 똑같다 그랬는가한 글자. 끝.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세금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그래요, 끝났다. <웃음> 이제 또한 분은 <웃음> 한 분은 약속 그랬네. 요뭘 약속하냐면 시험 시험 잘 맞으려고 참점수잘맞힌다고 약속을 하셔서 예. 다 저는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진짜 시험 보고 나서 몇개 맞았는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다시 톡 해가지고 진짜 몇개맞았냐 나중에 시험 점수 나오면 어, 점수 보내보라고 예.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음. <웃음> 저 이번에 참여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점수가 잘 나와야 재밌죠 점수 안 나오면 지금 짜증나요 근데 점수 안 나와도 처음일 때는 난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한두번 돌아가고 세번 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들이 막 풀려요 응? 그래서 자, 그 완성은 끝! 끝났으니까 소멸됐죠 그다 법인이 합병 법인이 합쳤으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병은 안 된다 자, 니번 쭉 읽다 보니까 어? 만료. 만료 그러면 또 무슨 글자로 바꾸면 된가요? 네. 끝. 자 끝났다. 끝. 끝났으니까 세금 끝. 세금 끝나버렸죠. 자 납세자가 돈안되고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으니까 끝났다 안 끝났다. 사람만 끝났다. 사람만 끝나고 세금은 안 끝났다. 그래서 세금은 아직 안 끝났다. 자, 그러면 납세의 무가 소멸되는 건몇 개냐 그랬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자세 개에서 여기 세 개라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이렇게. 이제 문제 7번 가보죠. 7번을 잘풀었을란가 모르겠네요. 자,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정답률이 16% 나왔네요. 아, 16%나 7번은 86%. 16%나 86%. 좀잘 나왔네요, 이거는. 예. 자, 그럼 이제 지목할게요. 제척 기간, 그러면 먼저 사기. 자, 요것만 보는 거예 사기. 사기치면 몇년 그래야 된가십 10년. 10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해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사기친 것하고 똑같으니까 10년. 10년. 자, 바로 이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버렸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못 찾으며 뭐 해버리며? 무? 칠칠년 <웃음> 봐요. 금방 이제 풀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 부정행위도 없고. 어, 그럼 이제 해석해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종합... 아,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 지금 밖에 비가 온대요. 네, 밖에 비 온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지도 비가 내린대요. <웃음> 지금... <웃음> 아니 밖에 밖에 비가 오고 시험지도 비가 내리고 그리고 혼자 웃고 계시네요 여기서 글을 써놨어요 밖에 비도 오는데 시험지에 시험지 비까지 내리는아 비가 오면 반드시 내일은 햇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비가 오면 은 언제나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온다면은 반드시 그비온 다음에는 반드시 그비온 것보다 햇빛이 더 쨍쨍하게 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가 내려도 내일은 맑을 수 있다는 거 꼭그 생각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언제든지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비 내리다가도 햇빛 났다가 또 비가 내리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시면서 어떻게 푸는가만 잘봐주시란 이야기예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는 7년.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자, 종합부동산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우리에게 고지서를 보냈어요 정부가 우리에게 고지서를 보내면은 정부는 보내놓고는 뒤에서 다시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한다 한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제출한 것도 인정해주고 조사한다 정부가 우리에게 보낸 것도 보내놓고 다시 확인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는 자기들이 보내놓고 몇년 동안만 확인한다. 5년. 5년.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몇 년을 조사하니까. 5년. 그럼 정부가 우리에게 보낸 것도 뒤에서 몇 년? 5년. 보여요 똑같아요. 부정핵이 높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면 은 5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세금은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5번, 5번은 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은 그랬어요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했으니까 신고 납부 세목은 정부가 조사를 할때 내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에도 그냥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조사해버리겠는가? 끝나면 조사하겠는가? 끝나면 그렇죠? 신고기한이 끝나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됐네. 그럼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문제 8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문제 8번은 무려 정답률이 16%가 나왔어요. 8번은 정답률이 무려 16%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답률이 나왔어요. 이게, 틀린 걸 찾으라겠어요? 틀린 걸. 틀린 거. 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5억이 안 되면 국세는 5억이 안 되면 몇 년이고? 5년이고. 5억이 넘으면 10년. 맞았네. 맞았잖아요. 5억 미만이면 5년. 맞았죠? 어뭐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두 번째, 기간 자 기간.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먼저 답을 찾은 시문. 기간 동안에는 정지한다. 기간 동안에는 정지한다. 오, 맞았네? 응? 어? 근데 교부청구. 교부청구 중인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걸 헷갈린 거예요. 교부청구는, 여기서 뒤에다 기간자 써놓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교부청구는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좀 줘. 달라고 요구하면 그건 중단사유예요. 교부청구. 납세 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는 중단의 사유예요. 중단의 사유예요.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의 지, 재산세, 지방세네요. 지방세는 5천만 원이 넘으면, 5천이 넘으면 10년. 어, 이거 뭐야? 자 1번 가보죠.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의 납세 의무가 소멸되면, 본래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소멸되면, 두 번째로, 제2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그대로 살아있겠는가요? 없어지겠는가? 자, 내가 세금 낼 사람이요. 내가 세금 낼 사람인데 내 세금이 사라지면, 내 뒤에 사람은 내 세금을 내는가, 안 내도 되는가? 안 내도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한 거죠.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그 혈액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어.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1번이 답이. 답이에요. 예, 네.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리 제2 차예요. 의리 2 차예요. 자 그러면 1차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 제가 소멸시켜 볼게요. 자 소멸, 소멸 어떻게 하는? 잘 봐보세요. 어? 소멸됐어. 그러면 2차 납세 의자는 무 자기가 세금 낼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1 차가 없어지니까 2 차한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웃음> 그대로 미친다 이래야죠 미치지 아니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대로 1차에서 세금 안 내니까 2차도 너도 안 낸다 너한테로 그대로 똑같이 간다 이 말이야. 똑같이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1차에서 세금 안 내니까 2차 당연히 낼 이유가 없잖아요 1차에서 없어졌으니까 내가 뒤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서 없어졌으니까 뒤에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1차 <웃음> 그래요 이분처럼 말장난에 속았네 그랬어요 말장난에 속으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시험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냥 편하게 풀면 그냥 풀려요 상식적으로 풀으면 그냥 풀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없어졌으니까 뒤에서 당연히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풀면 돼요 저도 속았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참에 중단이나 정지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중단 정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단이라는 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중단이라는 것은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첫 번째는 납세 고지라는 게 있어요 세금 고지서 납세 고지가 요게 중단 사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촉 독촉이나 채고를 하는 것도 요것도 중단 사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압류를 하는 것도 압류도 중단 사유예요 네 번째로 겨부청구 하는 것도, 겨부청구도, 이것도 중단의 사유예요. 그래서 겨부청구는 중단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고지, 독촉, 채고, 압류, 겨부청구, 이네 가지는, 이네 가지는 중단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9번 문제로 가보죠. 사실은 9번이, 9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9번도 또 밑에다가 개수 문제로 또 넣어놔버렸어요. <웃음> 그런데 9번은 정답률이 57%나 나왔어요. 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아, 이제, 아. 공부 좀 하면 꼭 전화 오네 그랬어요 이 지금 공부하려가니까 전화 가지고 방해하고 방해하고 하신단 분이네요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주말이니까 주말이니까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아, 이, 이렇게 하시면 안돼 어떤 분이 있었냐 세법을 중단해야 하나 <웃음> 세법을 중단해야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건 내가 포기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예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내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드려야 되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세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겠다. 요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분은 교수님 강의 현장 강의 좀 듣고 싶은데 올해 올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현장 강의를 듣고 싶은데. 그러면 현장 강의를 드시려면 어디로 오시냐면요. 은 제가 김포에 있는 김포중앙학원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서울의 노량진에 있는 메가랜드 노량진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종로에 있는 종로 메가랜드로 오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평택 메가랜드로 오시든지 제가 네 군데에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오시면 돼요. 음, 그런데 자,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김포. 수요일 날은 평택, 목요일 날은 종로, 금요일 날은 노량진. 자 이렇게 수불해요. 그래서 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제가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올해는 지방 강이 안 오시나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방 강이.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날 올해는 수업 이 있어가지고 지방 강이 내려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웃음> 에, 올해도 다시 수업 들어요. 그 저한테는 그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합격해서 나가야 돼요. 언제나 지금 빨리 빨리 합격을 해서 나가시는 게 좋지. 근데 계속 세법만 공부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 그러니까 합격해서 실무에서 실무에서 다시 한번 어, 세법 배우시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겠는가 이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자저구번 가보죠. 9번 같은 문제는 이게 이제 요즘 최근의 문제 유형이에요. 최근의 문제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데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날짜도 봐야 되지만 어떤 물건인가 물건의 종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1월 20일 날 무엇을 취득했는가 봐 보세요. 무엇을 취득했는가? 상가 건축물.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12월 말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 상가 건물을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으니까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 있으니까 이 경우에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재산세는 납세의 성립일은 재산세는 매년 몇월 며칠이 되고 오, 6월 1일 맞았죠? 성립일은 6월 1일 재산세라는 것은 이제 확정 확정이네요 재산세는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다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다 결정 그렇죠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 오두개 맞았네요 자세 번째 건물 분에 대한 건물 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 그러면 건물은 몇월 달에 세금을 내요 하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자 건물이 마음에 안 들고, 건물이 너무 지저분하면, 은 건물 벽면에다 무엇만 칠해버리면 된가? 7. 자, 건물은 나오면 7 틀렸네. 그렇죠? 7월 달이니까. 건물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이렇게 잘 모르면, 건물은 페인트 칠해버린다.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속이 안 좋으면, 제가 이제 배속에 있는 배가 탈이 났어. 배가 속에 있는 게막 넘으려고 그래. 그러면 건물 안에다 막 뱉어버려야 되니까 빨리 밖에 나가서 땅에다 뱉어야 된가 땅에다. 그래서 땅에다는 구토. 토지는 구. 그래서 토지는 땅은 9월달. 땅은 9월달 건물은 7월달. 땅은 9월달에 세금을 내고 건물은 7월달에 내고. 구월 9월 똑같아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 9월 16일에서 9월 30일 그 다음 리을번 이제 소멸시효의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돈 달라고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돈 달라고 시작하는가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수 있어요 이말은 건물은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언제 7월 31일? 7월 31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돈을 안 내면, 안 내면, 그 다음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월 1일이 되는가요? 8월 1일이 되는가요? 그렇죠. 8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척 기간의 기산일은,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재첩 기간. 재산세는 보통 징수 세목이네요.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재척 기간에 대한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 이날부터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 납세의 무의 성립일은 매년 6월 1일 이 되는 거예요. 6월 1일. 오, 맞았네. 그러면 여기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미음 그럼 총몇 개가 되는 가세개세개 세 개. 그러니까 엉터리로 맞춰서 세 개만 맞췄으면 돼요 지금 엉터리로 맞춰서 맞추신 분들도 몇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개수 문제가 그런 게 좋은 점이에요 잘못 풀었는데 맞아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음. 자저 <웃음> <으>, <저. 웃음> 그 지방에 안, 안 와도 돼요. 이제 드디어 말했어요. <웃음>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아마 지금 실강 들으신 분들을 엄청 부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현장 에 찾아갔던 데가 일단 대구 한번 갔었고 울산,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여기 김포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번이 종로에서 한번 하고. 평택에서 한번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려 일곱 번을 무료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줬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곱 번까지는 안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어 지방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아마 강의를 한번 정도는 해주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으 신청 그때도 신청하신 분들은 오실 수 있는데 신청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신청이 마감돼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예. 그 인원수가 딱 있으니까 인원수를 그 인원수 안에 못 들으면 거기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강생들 너무 부러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실강 듣고 계신 분들은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지금 실강생들은 너무 부러워요. 이분들이 진짜 너무 그아 저도 실강 한번 듣고 싶어요. 막 그러신 분이 너무 많아요. 자요 9번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 지문을 요구상이 어떤 무엇을 지금 문제 지문에서 요구하는지 그걸 먼저 찾아내야 돼요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토지라 가면 답이 또 바꿔져 버려요 토지는 토지는 날짜가 달라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건물이냐 주택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자 10번 또 개수 문제가 또 나왔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웃음>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또 있을 거예요. 또. 또. 왜냐하면 이렇게 개수 문제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왜 개수 문제는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세법에서 개수 문제가 무려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와요. 두세 개 정도 나오니까 이런 연습을 해 내셔야 돼요. 자, 이제 10번까지만 한번 해볼 테니까 10번까지만 한번 풀어 보죠. 그러면 10번은 정답률이 어어 어, 이거 뭐야? 정답률이 36% 나왔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거.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몇 개인가? 그럼 특별징수. 아니죠. 특별징수는 원천징수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징수는 요거는 취득세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신고 납부는 되죠. 물납? 안 되죠. 면세점? 되죠. 아, 면세점은 되네요. 취득 가액이 5 0만원 이하. 5 0만원 이하. 근데 분할 납부 안 돼요. 아, 이제 마지막 마지막에 키를 들고 있네요. 마지막 키 여기. 자, 표준세율. 취득세는 표준세율이라 표준세율이 될수 있다, 될수 없다. 자,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은 법에서 정한 세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법에서 정한 세율을 따르지 않는데 무슨 세와 무슨 세, 무슨 세세 세 가지는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했죠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는데 거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가지가 있었네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모두 다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표준 세율은 치득세에도 있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게 하나, 둘, 셋, 세 개. 3번,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50% 범위, 그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첫 번째 보시면, 용어 정리 첫 번째 교재에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표준 세율 바로 왼쪽 날개에, 날개에다가 치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해서 세 개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웃음> 아, 지금 이제, 어, 지금 요 보니까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웃음> 표준세율 해놓고, 아, 메모했는데 틀렸네. 그러자. 그런데 네. 지금 이분은 이제 현장에 제가 못 간다니까, 그러면 저희가 갈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오, <웃음> 오신다네요. 이제 어디로 어디로 온다 갔는지 어디로 오는지 잘 모르겠죠 자 어디로 오는지 알겠는가요? 아, 김포학원 온다네요 <웃음> 김포학원으로 예? 그래서 특별징수는 취득세 X 그러면 특별징수가 취득세 X 그랬으니까 특별징수가 취득세 X라고 했으니까 특별징수는 원천징수란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 띄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 대신 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특별징수란 제도는 취득세가 있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란 제도가 고개 시험에 출제됐어요. 아, 이제 <웃음> 세법 공부해야 돈을 벌어요. 당연하죠. 세법을 알아야 돈을 벌수 있죠. 세법을 알아야.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황교원 선생이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 없는데도 토요일 날, 그, 심기일전을 하신다고, 자꾸 이제, 여기에 학원에 오셔요. 그래서, 봐요. 바로 또 오셨잖아요. 그럼 바로 와버렸어요. 예? 오, 그래서, 아니, 뭐, 뭐, 특별하게, 뭔일 있으세요? 아, 뭐, 별일 없고. 아, 별일 없고? 아, 예. 인벤트 키즈. 허 아, 우리 그, 황계원 선생님께서 뭔뭐 돌발, 전번주에는 뭐 이상한 거 내던데, 이번주에는 뭐 어떤 이제 돌발 퀴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돌발 퀴즈 한 번, 어떤 게한번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세법 공부하시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장이 그냥 평상시 복장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어, 공부하시니까 심기일전 세법 듣는 분을 위해서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어, 이송원 교수님의 신발 사이즈와 키를 키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말씀해 주시면 가장 근사값에 제가 커피 쿠폰 3개 쏠 테니까 어 답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누군지 알죠? 자칫했거나, 아 노래, 아 노래, 네. <웃음>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지난번에 삑사리가 나가지고, 아, 일단 노래는 제가 준비해서 조만간에 멋지게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네. 그리고 어 답변 달아주시면 한 번, 한 번만 딱 달아주시면 제가 집계 해가지고 근사치에 교수님께 말씀, 어, 교수님께 물어보셔가지고 물어봐서. 근사값에 두세분 뽑아가지고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청하겠습니다 그 골프 선수 같다는데 답을 해주고 가야죠. 아 골프 좋아합니다. 우리 교수님과 함께 같이 골프 치는 동기입니다. 네, 어, 그, 좋아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합격하시 다음에 기회되면 같이 라운드도 하면 너무 좋죠. 네, 지방에서 많이 초대 좀 해주세요. 안 아, 물어볼 수 없습니다. 아저네 일단 한 번씩만 답변 주시면 제가. 커피컵은 쓸 테니까, 어, 네, 뭐,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로. 네. 전 이미, 태, 태, 이제, 퇴창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 많으시고. 네. 네. 저, 그, 지금 이제 쉬는 시간, 지금부터 한 10분을 쉴 건데, 10분 쉬는 시간 지날 때까지 아마 답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어, 추첨이지. 추첨이죠. 제일, 제일 근사치로 되신 분은 아마 추첨하실 것 같아요. 아, 그 저보다 황교원 선생님이 키가 조금 더 커요. 네, 황교원 선생님이 조금 더 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10분을 쉴 테니까 10분 뒤에 이제 11번부터 다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죠.